그, 뭐, 이렇게 먹어야 맛 가, 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어 거기 아니면 음. 그 거기 가, <뮤러> 가지고 아직 철수를 안 했어요. 제가 예약한 사이트. 사장님 방금 어디 나가셨어. 그래서 먼저 먹고 이따 계산할게요. 아. 음, 여기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챙을 거고, 음, 텐트가 더 찍을 겁같 응. 네. 아니지. 공기가 저렇게나 <웃음> 긴인데 맞는데? 먹으면 몸이 너무 시원해질 것 같아요. 고민 있나? 응. 러구요 아니 천국이네요. 내가 유튜브로... 뭐, 뭐. 너좀 쉬다 자는 거지 어. 응. 열정 열정 열정 열정적으로 뭐라란 말이야 면이 세 가닥이 말이 돼? 뭐 하는 거야? <웃음> 아 웃기지가 말라. 왜냐면 너 낮잠 한숨 자 진짜. 나 물놀이 동아. 바람 넣고 왔어요. 거기에서 너어요 그게 매점 매점 사장님이라고요 잠깐, 가볼게요. 가 어떻게 호텔 번이 없어요? 아빠 손이나 오세요 게요우리요 이미 바닥이요 너무 무방 저녁에 먹을 고기 약간 이렇게 해동시키고 있어요 어, 너무 저는 지금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리얼 토마호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 보시면 리얼 토마호크를 선택을 하고 제 거의 중량은 1150g의 중량입니다. 리얼 토마호크 1150g을 선택하시면 바로 이 제품, 똑같은 제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께가 엄청나요. 5 c m 에요 5cm. 진짜 짱크죠? 이게 두께가 두꺼워서 잘 구워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조금 걱정이야. 일단 저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어보니까 더 두꺼워. 제 손가락 엄청 굵은데, 없애줄게요. 이렇게 냉동제품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먹기 하루 전날, 냉장에 24시간 해동시키면 되거든요. 뭐부터 해볼까요? 제가집에서장갑도 가지고 왔거든요. 두둥. 음.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더 있으니까 넉넉하게 발라볼게. 부드러워지고있 그리고. 그래서 1시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w e r a i m n g for 완전 부들부들 하거든요 제가 시즈닝 해놨던 그게 까맣게 돼서 그렇지 탄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이대로 좀더 익히기 근데 난 빨간 채로 못 먹어 응. 너도 먹을 수 있어? 응. 이게 옛날 동생하고 뚜껑이 바뀌어가지고 자몽차가 되었지만 자몽이 아니지? <웃음> 이렇게 모양 느끼게 나올 거야? 이따 좀 풀어줘야겠다 응. 이 상태로 그냥 하나 먹어봐야겠어 와 수공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 먹어봐. 근데 이렇게 좀 빨간 상태에서도 먹어볼까요? 파트도 구워도 시원한데 음, 음, 음. 진짜 고기 너무 맛있는데? 음. 잘 그거. 완전 잘 입고 있어. 썰어줄게. 음. 꼼짝아 불이 확 붙었어. 주야 고기를 한번 뜯어볼까 얘. 나머지 하나는 버터를 해보지 않겠다. 너 너무 맛있지? <웃음> 음. 이야. 근데 진짜 부드러워. 이게 음, 너무 맛있어. 나는. 보통한게 뭔데? 어떤 거야? 이게 다보통한 건데. 응. 특별한 차이를 못 느끼겠네. 버터를 더 넣어야 되나봐. 버터를 완전 그 고기 안에다가 처벌 처벌해야 되잖아. 뼈를 뜯겠습니다. <웃음> 음! 역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이게 더 음, 맛있지?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같은 고기인데 왜 이렇게 더 맛있지? 어, 음? 음. 꼭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한긋다 빨간 부분도 따뜻해 다 익었는데 음. 자꾸만 나 이건 성향인 것 같아 그지 오늘 빨간 게 있는 게 싫은 게? 음, 응,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옛날엔 잘 먹었는데 음! 근데 빵깔 빨간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있더라? 맛있네요 응, 저이 레서, 이르서 술을 못먹 아, 게 아쉽네 지금. 너무, 아. 만먹어어 맛있어. 뭔가 음, 안 터져. 다른 거랑고할것 같다 혹시 어떤 게더 나을지 몰라 4개는 갖고 오고쓸것 아니 고기가 너무 순삭으로 끝나고 아니 배가 안 부를 줄 알았는데 배가 엄청 부르네 고기 2인은 아니고 다른 것까지 같이 먹는다고 하면 진짜 한 3, 4인? 먹어면좋 이렇게 가로를 자르는 거 좋아해요? 가로자는거 좋아해요? 아어요먹우손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어, 뭐? 드셔보세요. 음, 먹으만참이기 짠. 예. Yeah. 점점 약간 맛이 변질되는 건 뭐죠? 음. 첫 번째 열심히 해서 술을 조금더 하면 돼. 아니, 자꾸, 자꾸 술 많은 거안좋아한다이까 자꾸 예전에, 아, 예전에 야. 나를 생각하는 거가지 예전에. 예전에는 섞어도 안 먹었대요. 어두워진 다음부터는 갑자기 벌레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을 거의 끄고 있었거든요. 아 메쉬쉘터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조금 이 메쉬쉘터는 이렇게 공기형으로 자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네요. <웃음> 그럼 잠이만 자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웃음> 음물 쪽에 새들이 정말 쇼를 펼쳐줘요 너무 멋있어 방금도 한 마리 왔다 갔어요 멋지게 <웃음> And the love, the i o love o n s n a n o e I w a s waiting for sunshine and u n i c o r n I'm a vampire, I'm I a n all t e men don't do bad. I l t sudden moves. The hero of my story. I celebrate the love we know is true. I remember the way this whole thing started? I was walking down the city, feeling down and brokenhearted. Then I guess I was led to a room, a f o u l from collision on my way home. I cut a corner, but then i e hit. 저는 7번 사이트를 했는데 7번, 8번 이렇게 가족들로 자리 오는 거 굉장히 좋네요 8번이 전기랑 가깝고 둘다 사이트가 없는 게좀 넓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동생은 2박을 예약을 했고 저는 오늘 가는데 제자리에 또 누가 오신대요. 그래서 먹고 철수하고 동생 자리에서 좀 놀다가 알려고요 너무 좋아요 김통장. <웃음> <웃음> This is o m a t i c in a very funny way. y o o k how kind of love is the one made to stay, c a u s e it's a different kind of love. How many other h o s e s will be denisable? o We are explorers, it's a different kind of love. everyone let's j u s l e o e just 어, 그래. 아, cool. ah, so s a e r o s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뜯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칼로 하시더라고, 다들. 훔쳐와야 될것 같은데? 그냥 먹어. 옥수수 니코. 저 죄송합니다. 티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옥수수 죽 만들어주는 거죠? <웃음> 이렇게 니코. 어, 겨우 다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12시 퇴실인데 친구 자리에다가 제짐다 몰아놓고 저는 먼저 철수할 거예요. 여기 있다가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요. 다 나베입니다.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맛있어? 응. 어, 어 떨려. <웃음> 아, 진짜 맛있지? <웃음> 여름에는 옥수수 밥! 바... 무조건. 와, 진짜 맛있다. 와. 기절이쁘게 어, 해주고 싶은데... 저 어, 괜찮... 사실 먼저 먹니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 근데 밥 여기 2인분 된다. 행복해, 어나 나나나나... 이별 놀이 아니야. 이거... 기준 없지. 와, 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 다투. 음. 아 어제 술 많이 안 먹었는데도 국물 들어가니까 좋다. 음. 음. 펭이 넣어도 돼요? 응. <웃음> <웃음> 뭐야 이거 팽이라면이야?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저 비주얼 그런 거 신경 못 써가지고. 거지 하고 집으로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요. 어, 몸이 돌아서 쟤를 찍고 싶은데. 우, 바로 옆에 이렇게 날라가요. 아, 여기는 진짜 정말 정말 여름에 자주 오고 싶은 캠핑장이에요. 너무 좋아. 캠핑하면서 2박 3일 3박 4일 하고 싶었던 적은 처음이거든요 눈치어눈치 봐. 어눈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도 여기 와서 물놀이 하세요 <웃음> <웃음> 아마 제자리로 못 돌아오는데 내 몸이